그리고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이 감소하는데 핵전화량이 증가하여 유효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이 그래서 이동어가 응?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돼 저거 근데 진짜 근본적인 기능인데 네. 빈전자이온이라는 게 뭐예요? 그.. 전자가 같은 거요 예아 그럼 이걸 왜 비교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음, 왜 전자가 같은거죠? 지금 산소는.. 네 원래 원래 전자 개수가 8개인데 네. 이 e 마이너스니까 전자가 2개 더 추가돼서 10개고 네. 어, F도 원래 전자가 9개인데 지금 마이너스니까 전자가 1개 더 추가돼서 10개고 Na도 네. 안녕하세요. 건강한 신구소 구독자 여러분